네, 반갑습니다. 무타입니다 어, 현재 이거는 코이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24시간에 한 번씩 채굴이 되는 방식입니다. 어, 다음 넥스트 마이닝 이제 노를 수 있는 시간이 2월 12일 00시 23분입니다. 어, 내일 자정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클릭하는 방식이고 여기 일단 신규 이제 유저에게는 5개의 코인 일단 지급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밸런스 잔액에 보면 1KRC는 0.004796달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값이냐? 여기 About을 눌러보면요. 어, KRC 토큰이 코인에 대한 파트너십에 보면 코인 개코와 P2, P2P, B2B 거래소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찾아보면 P2B, B2B를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KRC 토큰을 조회를 해보면 여기 자체 사이트에서도 연결 링크를 따로 걸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현재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00463798달러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 나와있는 이이 이 근사치 값으로 여기 연동된 값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을 봅니다 어, 상장이 된 시점을 좀 보면 이렇게 쭉 보면 2022년 어, 3월 22일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장이 된 지는 어, 꽤나 됐어요 1년 정도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인데 어, 여기 매우 좀 짤막합니다 여기 이제 로드맵이나 이제 어떤 코인이냐 코이산 인터내셔널 코인은 NFT 게임 NFT 마켓 플레이스를 포함한 어, 코이산 벌스, 코이산 메타버스와 함께 암호화폐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이자 성장 가능한 생태계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P2P 그리고 그 외에도 노믹스 어, 뭐 이,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코인마켓과 코인개코 코인 등에 이렇게 어, 등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현재 코인 개코에서는 현재 가격적인 추적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2P에, 어, 이제 상장이 된지 오래됐지만, 어, 현재 아직까지 시장 데이터는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총 발행량을 보시면, 어, 총 10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최대 공급량의 90%를 또 추가 소각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장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00만 명의 사용자를, 이게 로드맵 상에 나왔으니까 1200만 명의 사용자를 이제 만들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코인이다. 초당 트랜잭션이 3만 5천 건 정도로 매우 빠르다 그리고 이 코인 자체가 이제 어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았거든요 계속해서 nft 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미 그 여기 코이사 월드 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액시 인피니티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플레이 투엄 방식의 게임입니다 자 이미 이것도 소프트 런칭을 이미 했더라고요 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좀 동그란 원형의 뭐 그런 그런 캐릭터로 잡았는데 여기는 금붕어 같죠 하여튼 이와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게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보면 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운드는 좀 잡을게요 자, 요런 방식이죠. 그니까, 러 엑시 인피니티와도 유사하고요. 그니까, 어, 세 명의 캐릭터를 가지고 상대 팀과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기게 되면, 어, 또 추가적인 캐시 토큰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이 게임 방식은, 어, 그 뭐, 유럽권이나, 그 이제 북미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어, 홍보를 하고 있다기 보다는 개발도 상국적으로 타겟을 둬서 지금 점진적인 유저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 어, P2E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여기 자체적인 사이트에서 로드맵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프로젝트 시작은 2020년 12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인 이제 메인 네트워크도 일단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 코이산 자체적인 체인을 지금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 콜상 월드 NFT 게임을 그랜드 런칭을 이제 하고 상장이 된 시점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드맵대로는 얘네들이 좀 움직이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현재 지금 작년도 계획이 이제 이렇게, 어, 이런 거래소 이제 상장을 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장 데이터는 추적은 할수 없습니다. 어 2023년도에 추가적인 상장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OS 버전이나 PC 버전으로도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네들 자체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그 e스포츠 이런 것들도 열어 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대회도 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번 1분기 때 자 그리고 2023년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리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어, 여기가 백서고 지금 어 여기도 이제 총 발행량은 이제 총 100억개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게 뭐냐면 여기 krc 토큰은 무료로 에어드랍을 한다 자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채굴을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에어드랍이겠죠. 자 여기 보면 현재까지 유통된 물량은 약 1천만 개 정도를 어, 유통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수량까지는 98억 4천 7백만 개를 추가적으로 더 무료 에어드랍을 할 것이다. 어, 현재 지금 프라이빗 세일도 곧 예정에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어, 이 가치 대비해서 약간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굳이 이 세일을 할 필요성 있는가는 싶지만 하여튼 이렇게 프리세일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매우 단순한데 어, NFT를 통한 지급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전 판매를 통해 가지고 프리세일을 통해 가지고 어, 하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7대3으로 그래서 어, 프라이빗 세일에 상당히 많은 이제 비중이 좀 되어 있죠. 이 토크노믹스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너무 판매 위주의 토큰으로 이제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코이산 코이팀 멤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산 인터내셔널 코인의 에드윈 어, 엘드리치 곤이 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제 CE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이렇게 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분의 이름을 이제 구글 검색창에 조회를 하면, 어, 에드윈 엘드리치 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어, 뭐, 크립토 큐런시라고, 어, 라고 다 있고, 여기에 CEO로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들인 것 같아요. 이 멤버들. 이 멤버들이 여기 있다. 근데, 이름은 회사명은 좀 틀리죠. 여튼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뭐, 뭐 자카르타에서 뭐 오일 뭐 오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뭐또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 데이터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튼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코인 인데 어 일단은 그 자체적인 메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그 출금을 만약에 할 거잖아요 출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수량을 적고 지갑 주소를 넣고 출금만 하면 됩니다. 케와시가 없더라고요. 케와시에 따른 출금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 150개까지만 모으면 케와시를 이제 이 토큰을 출금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 보면 메타마스크 지갑에 현재 지금 여기 코이산 체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채굴하겠다 150개까지 한번 모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네트워크 추가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여기 해서 네트워크 수동 추가를 누르고, 누르고 이 정보는 아래 제가 어,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자이 값들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 자, 이 값들을 넣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이 정보 값들을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보시던 것 같이 메타마스크 지갑에 어 자체적인 코이산 어 체인이 여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값을 넣고 이제 출금을 하면 되긴 되겠죠. 자, 이러한 방식의 예, 채굴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